자세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핸드폰에서 아웃트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멸치 어플을 클릭하시고 SN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클로징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로징 아웃트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멸치 어플의 장점은 수정이 가능하고 단점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영상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글씨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 새로운 글씨를 넣으셔도 됩니다 화면과 같이 글씨를 입력해 주세요 자, 모든 글씨가 완료가 됐다면 은 아래 하단에 완료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확인 다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웃트로 만들기를 입력하세요 인트로 앤 아웃트로 메이커 포 유튜브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설치하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아웃트로 영상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아웃트로 영상 종류가 게임 채널을 운영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아웃트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이 어플의 단점은 광고가 많고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화면처럼 엑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어플은 캔바입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캔바를 검색하시고 설치하신 후에 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무료라고 써진 거를 쓰시면 됩니다. 종류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고르시고요. 그리고 글씨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글꼴, 폰트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또 채널명 넣겠습니다. 그룹 해제를 누르고 글씨를 늘려볼게요. 다음에 글씨를 최근 영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영상으로 바꿀게요. 옆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동영상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케마스터를 열고 편집이 끝난 영상에 아웃트로 영상을 넣어보겠습니다 아웃트로 영상을 넣었을 때 소리가 너무 크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에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소리가 너무 크죠 소리를 줄여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스피커 클릭 그리고 소리를 17% 정도로 낮춥니다 그리고 체크 누를게요 이만하면 아웃트로 영상 소리가 적당합니다